들어갈 거예요. 줄이 꽤 기네요. 화살표 따라서 입장세요 어, 저에 있다. 음. 응. 여기는 내추럴바란스 코리아. 그냥 주는 건가? 이게 뭐지? 아 이거 플러스 친구 등록하면은 주는 건가봐요. 콩부터 가자 어머나! 이거봐요! <웃음> 너무 귀엽다 깊이 진짜 잘해놨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어, 진짜 엄청 예쁘게 생겼 그러니까 와. 아. 저 안에 것도 진짜 이쁘다 조공에 도착했습니다 조공에서 건질 게 있어요 그럼 다겠습마에 들어왔을 때세 옆에 고 이제 보여 게 그러겠지? 어, 응. 고양이 사와수마침 아. 진짜 이쁘다 응. 고양이 수염 모으러 우와. 우리 파이 여기다가 다시 모을까? 확인을 추가할 수 있어. 요아 진짜? 배송 이름이나 가게 추가하면 아 추가비용 내고. 음 가게는 진짜 안 해도 육치 보관함도 있나? 네아애기때 알았어요. 저희만의 특기입니다. 모래에 똥하고 오줌이 있어요. 치웠어. 근데 세균이 나면 냄새가 계속 나요 그래서 탈취를 뿌렸는데 묻어버려가지고 모래도 버리게 돼 있어요 저희거 뿌리면 굳지가 않습니다 이거 순간입니다 잘 보세요 순간입니다 자, 1초, 2초, 3초, 4초 똑같아집니다 살균소독, 탈취는 똑같아지고 남는 거는 모래밖에 안 남아요 냄새 다 들거든요 이게 저희 제품의 특징! 훌륭하네! 예. 여기서더 훌륭한게 <웃음> 뭔지 아세요? <웃음> 더 훌륭한게 있어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3만원 세트예요 아~~ 훌륭하다! 네. 아, 네. 네. <웃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3만원 세트! <웃음> 그리고 코로나 살균제! 지금 인터넷 검색하시잖아요! 500ml에 보통 2만원 넘어요! 거의 코로나! 저거 고양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거 체크하는거! 이거 화장실, 고양이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붙여주면 되나요? 맞습니다. 고양이의 가슴 높이 정도에 부착해주시면 네. 됩니다. 아,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공간 쪽에 붙여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어. 고양이의 모션 센서로 인식만 네. 할수 있는 위치에만 부착해주시면, 이거 네. 벨크 형식이니까요. 아 바로 부착만 해주시면. 오빠 <웃음> 마음에 들었어요? 어, <웃음> 저 이거 살려고 보고 있었거든요. 아, 고양이 심장질환을 워낙 많이 걸려서 네, 심장질환 예방해줄 수 있는 알림이고요. 네.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쭉 유지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배터리는 어떻게 배터리건전지입 음... 그리고 구매하신 건전지도 같이 드립니다. 건전지는 그, 얼마나 가요? 6개월 가 6개월이요? 어... 평균. 평소에 한번 갔어요. 밤마다도 체크하거든요. 파이 얼마나 아, 싸우는지. 네. 저희 강제사 어플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폰으로도 받을 수있 아이폰, 수 안드로이드 다야겠 아, 사야겠다 좋아요 이거 너무 재밌어 잠깐만 야! <웃음> 아니 엄청 잘 놀아요 나 이거. 이거 무조건 살래 <웃음> 야, 우리 엄청 팔렸어요 <웃음> 아, 나 이거 살래 나 이거 너무 좋아 지금 <웃음> 아 진짜 웃겨 이거 하나 주세요 양인용을 시원하게 즐거운 뽕시한 가시라고동기에서 나오지 마시라고 자 뿅뿅뿅에 난리가 납니다. 잠시 만인해주세요 세상에 너무 귀여워구경하세요캔너 <놀람> <놀람> 인형입니다 어? 이안에뭐 들어있나요? 네! 에이크로여이바손에진무기 네. 같은 거절에안 생기는 손이고요 아 그리고 뭐운 세상에 너무 고여운 세상에 도무고캔운 잔뜩 에 너무 귀여 냄새요? 냄새 나려나? 마스크 꺼서? 인식표가 들어갈 음. 수도 있고, 하이가 음. 인식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인식가할거 음. 음. 이야 진짜 고양이가 엄청 좋아하겠다 보하은할것 같은데 이걸 집에 어떻게 보관해? 저희가 휴대에 담아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손실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웃음> 찾고 있던 모래를 찾았어요 <웃음> 엄청 입자가 고요. 근데 파이 이거 홍뽕삼으로다 빠지겠다. 빼내기가 힘들 것 같아. 파이 두부 모를 한번 닦아봐야겠어요. 아기기들이몇 응. 마리 응. 있나요? 한 마리야 네. 매덩뇨매덩뇨인데 매동료. 어, 아. 먼치킨이어서 아, 카티를 먼치킨. 작은 거를 찾고 있거든요 아 작은 거? 이거보다 한 사이즈 작은 것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천이고 이게 1120 그리고 하나 작은 거880 880 가격도 880. 880. 대 조금 더, 더 내려가고요 사이즈가 아 작아지니까 근데 먼치킨이면 네. 이게 허리랑 다리가 약하니까 네 맞아요. 정말 딱 맞춰서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넓어야 허리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 애기가 한 4kg 정도 되거든요? 한 아하, 4kg 사이? 네. 네. 이 정도 애기가 넉넉하게 쓰거든요, 음, 저 사이즈를. 네. 그렇구나. 음, 음, 이거보다 한 사이즈 작은 것도 있기는 한데, 어, 근데 파이는 이제 먼치킨이어가지고, 허리에 부담이 덜 주려면은 이 정도 사이즈가 좋기는 요 화장실은 화장실인데? 화장 화이 뭐해?